아, 이이 헤어졌다. Money. t h a t 나이스 나이스 i a l p o i 하나. Another. I'm g 간다 어! 기둥이 어? 각성했노! 좋았다! 내가 눈치를 보셨네? 깜빡이 없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거 그렇지 그렇지 좀 무의식적으로 어! 어 하면 어! 오케이! 아프리카는 미안하다. 자정... 어, 오케이. 부터 자정까지 딱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날 자정 되면은 자능합니다시 12시 되면 가능해요. 자정. 킬. 짤. 2장 2장. 아, 왔다. 왔장 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따라 나간다. 다시 오시. 시 추천 감사합니다. 살자 한번 겁주신것 같은데. 셔요어 응. 깜짝이야. 응. 어, 아우. 벨럿. 와쓰? 어, 감사 세게. 아주하요 아, 플렉스한대. 오, 마아이패배하였습니다 공사. 역시 FPS. 니코가 넉짜니 안녕하세요. 상대방의디매너 아, 그래요? 누지 누가요? 아, 징현준 형 아이고, 재현해요 세이 사합니다 미션이 시청 중. 이분노왜 보자마자 피가 따라계시노? 상당히 언밸래스한 네. 패션이네 짝대 한번 가야겠다 아니네 우리 짝대 맞네 나있다. 편적순이야. 확인. 잡으러 가야지 셔들아. 박스 오른쪽 오케이. 아야야야 왼쪽 팔. 와! 하더 어죄리해반 일장포가나 반 넘치나 일장이 쓰는데 빨다 빨다 빨다 무자 들어 반시하다 우리 뭐 돌려서 공격 어 나왔다 야 쓰나 같은 거야 아 우리 쓰나가 몇 명이야 3사아 우리 쓰나 다섯 다섯 명이라 못 가네 공격을 모알 리분도 지나고 안 시아나 뺐다 또 안가 이번엔 나, 나랑 킬탄 하자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어 껴쳐서 없다 되더라도... 아 이거 처서 없다 내가 못 받는 둥글의 기반 클대더라도아아 그건 아닌가 그 그건 좀 그런데 아 근데 진짜 이거 기본 시간 지금 1분대야 뭐야 아, 아 역시. 쌍방. 개 가는 사람이 불리한. 아, 와 이거 힘들. 어. 어. 스나 체크를 안했었가무섭 얼마냐고 물어보시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맞나? 전진해 줘야 된다. 어, 혹시 니네바꾸셨나럭자 아니? 네 명이네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 미순이라는 사람이 호. 그 럭키 어, 그분이가 어. 그분이랑 막 티격태격 했던 사람 아닐까 싶어 저도 공구장 있는 거 같은데. 왼쪽 빠지. 왼쪽 빠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오,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아, 아, 이거 봤어? 아이고, 깜짝 큰돈들, 아돈 큰돈, 큰돈, 큰돈, 큰돈, 큰돈, 큰돈, 큰아 큰돈, 큰돈, 큰돈, 큰지 큰돈, 큰돈, 큰돈, 큰돈, 아, 그 사람 누구였지? 누구였지? 아 큰돈, 큰돈, 큰지 큰돈, 큰돈, 큰돈, 큰돈, 큰아 큰돈, 큰돈, 큰 아예 그러면은 오랜만에 뵀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웃음> 오케이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저랑 만약에 트러블이 있었으면은 뭐 죄송해요 했을텐데 아되일다 네, 집중해서 솔직히 미사일은 조금 손풀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캠 가스 요럴때 확실하게 딱 끝내고 싶은데 완전 도끼유전가 어, 아네 이거 형들 우리 <웃음> 아군이 전방 나올 지않았다 말을 전다으로 하시네. 혼자. 둘, 둘, 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동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개 음. 음. 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터페들스인패들이스인터페이 인터페이스 어터페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이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저 저분 기억해놨다가 살짝 유화강 마렵네? 상교한 다음에? 아니야 일단 집중해 집중. 우리 자 네, 우리 할까 한다. 오른쪽. 오오 오케이 오른다 어, <lobster> <갈. 진짜. 웃음> 오늘도 살아 오늘도 남아. 나이스. 던셔. 셔터 들어왔다. 숨는다. 나이스. 나이스. 아, 분이 숨이 알았습니다. 이거 내서 찌르지 않 셔터 그냥 혼자 둘을 만한데. 좋아 좋아 우리 팀도 깰게. 띄워도 되겠다 이거 도 안달라 바로 왼쪽 박스 뭐, 어 뭐, 빠졌다 저 사람도 그 미순이 같은 클랜이라나? 사칭범 쿤톡 먹었어요 확인 셔터앤마 하나 나지핑 까줄게 같이 쇼터핑 하나, 쇼터핑 매지핑 두개 예. 천장 있는가 이거? 아이고, 어. 후니님 아니, 절 아이고. 아이고 훈이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뭐였다. 뭐야? 아니 훈이님 와아 그냥 분대장 가입하셔도 괜찮은데 사령관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고 등급으로 가입을 하셨네. 훈이님 감사합니다. 아, 멤버십 가입 나있다 오도 좋아 s 아고 감사합니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지금 몇 킬이야? 14킬 감사합니다 형님 오케이 서다핑두 <목소리> 개? 바로 가쭉 깔리. <목소리> 아, 나 있거든. 요 가세요. 가가가가기 먹고 있을게. 먹고 있을게. 천장, 아, 돼. 우리 옆에 온다. 아이가 온다. 올게. 다아다 우리 여기 옆에, 옆에 아, 맞... 기가 아, 예. 우리. 우리 어, 어 마핑 다아 아시, 오케이. 아시. 나이스. 아, 보 여보, 아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어기 어, 이각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여 여보, 여여여 여보, 여보, 나여 김맨도여이였어 다시 하나 있던데. 오야이야 상거리 음. 별로 안 보인다. 자기 뛰어나. 다시 잡고 샷있 한걸서 나가 잡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플레스 더 리허 그냥 셔주시깐부 따라봐 일아군이였습니다여였습니다 나이큰 만져 <웃음> 무조건 깨자 요네. 나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계구 소리 옆니심니아까지니 아니, 김아아까셔니했는데니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도대 도 좋겠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다 그래, 그래, 그자 그래, 그래, 그래, 그 아뒤착컷안어 다시 도대. 그 아, 때 왜, 왜 <웃음> 아까 그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수비 때왜이렇 적극적이야 다들? 아까 그말 듣고 형들 다 빡쳤나? 그러게 영원큰 와볼래요? <웃음> 큰이거 많은데 아좋았다 범님 안녕하세요 여바나 여바나 여봐나었대 잠시만 나 준비해라. 토사장 띄었대 아니 아냐 토사장 뛰었다니까 옆빙 두개 옆빙 두 개. 오케이 토사장 잡았고 오케이. 토사장 하니까 뭔가 어감이 좀 이상한데 나간 반 저거 반 대공차가 딱히 있었는데 어째 쓰나 아니다 30K 가셔 가셔 아, 굿 승리하였습니다 사킬라 먹다 사킬라 먹고 너무 쉬워서 이겼나 이거 25K도 바로 깔거 같은데 근데 좋아. 그것도 그건데 이기니까 살짝 살짝 잠깐 리셋할게. 아, 이거 끊고, 아, 역거 끊고, 아, 점프 끊다 아, 이거 아, 이거 고 훈통 밀렸고 훈통 나왔훈절설대훈설대훈설대훈설대포 하나 나절대 훈절대 하절건설대훈절이 훈절대 훈절대 작절작아좀작훈절 오케이. 아, 설레는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노 반이다, 이게. 쏘리비 아, 와, 이거 딱뜯는데 이거 어쩌간데? 오케이나 일단 미션 성공. 오케이. 어, 아 근데 밥 먹곤 깜짝 놀랐네? 이게 안맞아? 1킬만더 하면은 그일것 까지 옆깠다옆 김현도 옆아 일부러 안그랬지 이거 있으면... 어, 아, 이거 잡을랬했지와 이거 안려 JP? 문디 문디 어 문디 문디 오케이 자 음, 25킬도 음, 깼고 딱디솔 사람 펜. 닥티 천포. 닥티 천포가다. 닥티 플렉스. 뭐야 지금. 미셔 라인. 나이트 아, 다 잡으셨네. 응. 오케이 미션까지 나이스. 플렉스 형 아까 유화가 7킬 2대센인가 그랬는데 어. 연달아 9대센 <웃음>